개발춤들의 카페 생활 중한 80정도 될것같아 그러면 여기 술장 들어가고 의자 어. 들어가고 테이블 들어가면 여기다 놓을 수 있겠냐? 술장을 쓰셔나오고자 술장이 굉장히 얇으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지금 어. 벽이 대각이야 완전 완전 그대로 이용을 하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야 이거 확장공사 한번 해볼까? <웃음> <웃음> <웃음> 우와! 벽이었던 곳이었습니다 <웃음> 방은 텅텅 비었어도 냉장고가 이거는 있지 않지 쇼는 있어지 헬스에 여기가 여기 잡은 목적이 뭔데? 굳지 스탠딩 바가 되버렸네야 잔을 드시오 프로스트 의자가 아, 없으니까 다들 반대로 앉는구나 그냥 의자 네. 있잖아 음 친구들이랑 주류방람에 가고 있는데 줄이 여기서부터 보이네요 깔끔하시기 좋은 날씨 그만 다들 아침부터 이렇게 술을 마시겠다고 와 이제 계십니다 와저 끝까지 줄 있는 거 싫어 드디어 입장 고뿐 SNS 이벤트 중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레디엔에 참여하는 중 무슨 좀질라도 모르겠지만 일단 고와 제일 무겁다 바리바리 싸들고 가네 아주 아, 즐거운 주류 박람회였다 바리바리 싸들고 이제 아즈트로 향해 봅시다 27kg 27kg 왜 별로 중요한 사고가 없는 것같 드디어 테이블 같은 게 생겼어 테이블라이크. 주방을 다녀와서 한층 더 풍부해진 냉장고였어 보드게임 프리 피자 야뭐 온거야? 회사에서 벗겨나서아 개발하는 장소를 바꾸려고 왔구나 여기서 술 마시면서 일하려고 갈아 소금 <웃음> <웃음> 저 귀신 쫓을 때 하는거 아니야 <웃음> 아름다운 빛깔이야 솔직히 남은 향은 맡는게 너무 좋은 네, 남자였습니다. 이것이 사랑인가? 아... 아, 아. 래가 아이다. 위스키 잔향 가지고도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아, 사랑 위스키는 또 얼마나 즐기고 있겠어. 아저트를 채우기 위해 뭔가 잔뜩 사버렸어. 양극이 있어. 나도 여러분 여러분 <웃음> 정말 귀여워. 일단 급한 대로 테이블이 생겼군. 스파이? 야. 뒤뭐가 있어. 뒤뭔가 <웃음> 있다고. 뒤뭔가들이 있어. 아이고 준자가 여기 뭐뭘 가져온다고? 대창 전골. 대창경으로 대창 가능한가요? 죽자! 죽자! 죽자! 와! 하하하 <웃음> 윤슈슉스 안경을 빌렸어 사! 호! 러! 아 유케 <오케이>, 유케 <오케이. 웃음> 냉장고가 들어왔어 진짜 와저 계단 좁은 계단을 우리끼리 들어가지고 계단 폭 이래 하 여기 왜왜그지 이거? 그렇지 그 정도 사이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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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와. 야 이거 개 미쳤는데? 미미 <웃음> 미쳐버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지금 너무 깊게 잘랐단 말이야. 30cm. 음. 30cm인데. 30cm인데. 아이 안쪽으로 그러네 좀 많이 튀어나온네. 그래서 음. 한 3분의 1을 잘라내야 할 생각이. 그니까 이거를 잘라내고 이렇게 이중으로 세운다고.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러 이거 잘라내고. 아, 아이가리. 바로... 머리 잘 썼는데? 머리를 잘 썼으면은 응. 미리 그렇게 잘라. <웃음> 머리 잘 썼으면. <썼지. 웃음> 우리가 멍청했어. 좋은데? 아, 뭐라고 남겨야 되지? 새해 복되 많이 받아라새복 많이 받으세요. 새복 많이 받으세요. 새도 술 많이 드시고요. 예. 새해새 부자 가 되길. 예. 이화면으로7번으에보고습니다다 7번으로. 7번으지 7번으로. 오! 이. 으로 7번으로. 7번으로. 7번으로. 7번으로. 7번으로. 7번으 이쁘다 다 우와 야, 계단 야 계단 잘났다 밥도 만들어 먹고 가구도 만들어 쓰고 목공개발이 아닌 프로그램 개발자라는 게 함정 음. 오 깔끔하다 이와중이 옆에서는 고기가 아주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 감각적인 계단형 구조 절대 목재가 부족해서 어, 한게 아니라는 아름다운걸? 예다돼 <웃음> 아직 술 마시기도 전인데. 음, 좋 야, 맛있겠다. 조금 맛있지? 이여한 장비를 찍고 있다니. 술잘 먹습니다. 이구요! 그래도 뭐가 형태는 만들어지고 있다. 아, 야, 들어봐, 들어봐. 우리 밑에 이거 섞는 잖아 받고 아뭐 여기만 받고 밀면 될까? 얘들. 뭔가 알수없는 합의를 본것 같은 느낌인데. <웃음> 뭔가 이상한데. 연 네? 중만으로 아, 야. 가이저이저 정확히 90 <웃음> 아, 맞추고 있어. 완벽한 아, 그게 <웃음> <웃음> 맞네. 그런가, 그런가. 무슨 소리야? 가이 왔잖아! 아, 내 말대로 됐잖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와우 와우 <목소리> 술 가져왔? 술 가져왔? 수고하습니다수고습니다 아, 진짜 많은 일 했다 이친구가 이 오빠가 생기기 전에 교수님 최종금 보냅니다 우리의 첫 아지트를 책임져 줬던 <웃음> <웃음> 엄청난 테이블이야 이 <웃음> <웃음> 금방 되겠습니다. <웃음> 야, 물도 심상치 않은 곳에 대해 아, 잠시만요. 예. 몇번 아. <웃음> <미네러버터에 배치가 있어. 웃음> 아, 넘버... 네. 배치? 있어. 존나지? 아, 배치 거. 아, 아, 배치 아, 배치는 거. 배치는 거. 는배치치치예 70번 배치아는는배치 <웃음> 정말 미친놈들이다 <야>. 짜네 아! 타이로다는거야크탑일주의 기념 뭐에뭐에, 뭐에샹동 뭐에뭐에, 뭐에샹동 한 한잔해 리 와 장난 아니야 오케이. 일주일 전이 금방 오네 근데 그러니까 일주일 챔시 야 근데 또 그게 1년 전이야 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짜이 맛있는 거 웅이 주우지 하늘에잇 내 <웃음> <웃음> <웃음> 녀석 가버렸어 아 좋은 일주년이구만 아, 아, 아 너무 좋아 꿀꿀떄 <웃음> <King>. <웃음> 아, oh, Seven. Okay, One. One. 야, yeah. okay, okay. Okay, o k a 아 Okay, okay. Okay, okay. o k 1 y okay. Okay, okay. o 어 a y 야 k a 다미 k 다 y o 이 a y Okay, 0 0 a y 4 0 0 0원 비싼 거야. 어, 이 공간. <웃음> <웃음> 아, 다 <웃음> <이번에>. 아, 이비 아, 이거 이 아, 무 아, 이 아, 이거 아, 아, 무나 아, 들어오지 아, 이 아, 이거 아, 이 아, 이 아, 주 만족스러워 라인업이 아, 주 만족스러워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이 아, 이 냉장고랑 이상한 녀석이랑 백바들이랑 아 많은 것이 생겼어 나름 테이블이랑 아 아무튼 1년 동안 나름 아지트를 잘 꾸려 보았어 만족스러워 그 고생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사랑